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터파이어 자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브이로그에서 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오늘은 조금 깔끔하지 않나요? 그냥 깔끔하게 벗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리치 한번 보여드리고요 리찌.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 팬티 죄송합니다 정훈아 이거 모자이크 꼭 해라 여기 여기 싹다자 여러분 영상 제목에서 아셨다시피 저희가 2주 동안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적 동물을 좋아하고 했을 때부터 살면서 내가 여기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그 지금 머릿속으로 해외 짓고 아마존 말씀하시는 분들은 총 있었으면 바로 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동물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아마존에 한번 갔다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마존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서 한 2주 정도를 지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개좋구만 자여저분 그래서 며칠 뒤에 아마존을 가게 됐는데 번거롭게도 오늘이 저랑 은혜랑 만난지 6주년 된 날이에요 은혜를 처음 만나 정말 아리따운 그런 여성 어깨나 펠프스를 처음 만난 날이 지금 6주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은혜는 지금 일을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은혜가 일을 나간 사이에 Beautiful. 제가 요 꽃다발을 하나 사왔습니다 저런 그래가지고 요 꽃다발을 은혜가 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무릎 꿇고 한번 줘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은혜가 큰 리액션이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눈빛이나 거기서 저는 알지 있을까요? 은혜가 뭐상륙만 받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은혜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야 상만아 엄마 오면은 니네 여기 올라가서 뒤져 알았지? 연습해보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렇지 <웃음> 은혜 오면 봐요 나당나당아왜 이렇게 나게 잘생긴너 오늘 야너 야야야 야. 너 졸리면 안돼너 지금 굉장히 나태해 알지 너 그렇게 나태하면 안돼 연습 한번 하자 상마 엄마 어디서 어 여보. 어, 와, 그냥 오빠? 에, 좀 오빠. 어, 뭐 먹지? 사올래? <웃음> 네가 사와. 아니 네가 네가 사와. 아이, 사기가. <웃음> 몇 시에 출발해? 몰라. 자, 러럼 상만 훈련 시키고 있는데 은혜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언제 올지 모르답니다그 다음 교대조가 와야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상만이 나태해져가지고 훈련 한번 시킬게요. 상만아. 너너너 너, 너, 너, 너무 졸려. 설마, 엄마 엄마 있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렇지. 한번 치죠. 어? 한번 치죠. 치죠. 그렇지.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어, 그렇지. 잘해. 간식 먹자. 우리 상만이 어떤 간식을 주게 하는데 그 봤을 때요 졸리기 졸기한 고구마래기가 좋을 것 같은데도 꼬리 흔 꼬리 흔드는 걸로 축게 고구마? 약해 오리 오리였구만.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주인껌을 줘야지. 제일 맛없는 거. 음. 어어, 소리 소리. 우리 좀 이따 줄게. 일단 그거 먹어. 맛있는 거 바로 먹고, 맛없는 거는 지금 꼭꼭 숨겨놓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에, 귀여 하지만 내가 다시 꺼내면 너는 덥석 물지. 안방에 숨길라고.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선물 왜? 초기 왔어? 엄마 하지 않아? 하데 어우 너 진짜 나대지 말아. 너 나대지 마. 나대지 말라고 했지. 오 뭐야 뭐야 진짜 왔어야야상만아 거기 위험해 내려와 내려와 저러 왔습니다 뭐라고 떨리네요 뭐야 문이 열리네 그대가 들어오죠 자 무가나 내가 타왔지롱 어디서? 아까 사왔어 계속 기다렸어 상만이랑 아니 나 혼자 왔다 그래서 카메라에 리액션 안 해주면 악플이 날리거든 <웃음> <웃음> 그래 내가 너 출근했어요 내가 져올마 어? <웃음> 자기 꽃좀오0만원씩만 주이소 해가지고 한송이 사기당했잖아 <웃음> 장난이 고오 <웃음> 5만원 5만. 꽃값이 진짜 비싸 감독이 아니라 꽃값비싸고 아니 됐어 이제 감동 연주 끝났어 <웃음> <웃음> 저랑 방금 햄버거 처먹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개 처먹느라 찍지도 못했어요 다 먹은 거 찍을게요 여기 여러 오늘 6주년이기 때문에 또 저녁 식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사실 거대하게 이렇게 많이 먹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진짜 오랜만에 예약하는 그런 식당을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갔는데 오늘은 거기를 가고 내일은 어디 가냐면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왜 가냐면요 캠핑용품점 같은 데 들러가지고 아마존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칼이나 이런 약간 호신용품들 그런 것좀 살려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안 살려 그랬는데 은혜가 계속 옆에서 사라고 너무 걱정된다고 심지어 은혜가 사실 아마존 가는 것도 솔직히 반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내 몸통만은 안았구나. 나를 감으면 요 저는 솔직히 뼈다 부스러져요. 여러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걱정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예약한 식당 이제 거기 갈때봐 바... 봐요. 락락락락락 여 오늘 저멋좀 냈는데 어때요? 출방장나한 <웃음> 번만 찍어줘 괜찮지 않아? 하나 풀어? 섹시하게 왜 자꾸 섹시를 미는 거야? 섹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섹시할 수 있어?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도 아! 미안 뭘다쳐 놓고 미안하대 야 운전 니가 해육천원이잖아 <웃음> 웃어? 자 그럼 카시죠 <웃음> 어버님 거잖아 카시죠 어버님 거다 빼서 <웃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대 은혜야 <웃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은혜야 빨리 와 빨리 2분 남았어 2분 라스트 오더야 빨리 와은야 1분 남았어 그럼 음, 30분까지 시켜야 되는 거냐 <웃음> 라스트 오더 그럼 앉았다가 30분 되면 나가세요 이래? 어나돼 나. 아, <웃음> 야 티네시마 많이 와본적 해? 먹던 거로 달라고 그래 어 좋은데 초이스 어때? 어디가? 네, 야, 은혜야 뷰 봐봐. 오늘 설악산뷰. 야 오늘 진짜 설악산 멋있다 근데. 아차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 광고 주세요. 이거 지금 동안에 먹을까? 와 음식 이거 개쩐다. 너무 묵 맛있겠다. 야 이거 맛있겠다 한마디도 안 나와. 포차 없어? <웃음> 포차로 갈 걸. 야 양인가봐 이거 나 양고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은혜야 지금 먹자 팔려고 자. 뭐 줘? 큰 거. <웃음> 야 이거 야씨 미쳤다 야. 머 근데 브이로그 찍지 말까? 응. 음. <웃음> 난안 찍을래 여러분 <웃음> <웃음> 다 먹었지? 나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안 찍어요 다 먹고 내일 봐요. 맞던가 여러분 이거 안찍으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도 안돼 헤어지자 양이지 <웃음> <웃음> <안 웃음> 어얘날 좋아해 너양안 좋아하지? <웃음> 먹다가 그 맛이 <마시오>. 확 <웃음> 근데 리발레크 다 먹었는데 너 지금 <웃음> 잘 먹었어 은혜야 은혜야 이 예약만 하고 아직 계산 안 했거든? <웃음> 아 조용히 <저요? 웃음> 너나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웃음> 은혜야 너가 오늘 서울까지 하는 거지 항상 은혜가 서울 운전을 못 해가지고 내가 가평까지 하고 제가 가평에서 또 서울까지 하거든요 야 뭐야 <웃음> 나무 박은 거 같은데 방금 저풀 때문에 오, 오, 씨, 장난 아닌데 개험한데? 어때? <웃음> 뭘 어때 개진다 같이. 오늘 사실 서울 가는 진짜 공격적인 목표가 기무네 이렇게 죽은 깨 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어릴 때부터 죽은 깨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죽은 깨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본인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죽은 깨도 매력이 있네. 그거는 20대. <웃음> 아, 니 나는 그거는 20대 30대 아니라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 진짜. 어제부터 지랄이네 <웃음> 뺀다고 지랄. <웃음> 어제부터 제가 이지랄 거든요 네가 내줄 것도 아닌데 어. 왜 그러세요? 내가 내줄게 그걸 계속 잔소리해도 돼? <웃음> 내가 내줄게 너네야그마인드 문제야 아 그걸... 맞아 내 마인드 <웃음> <웃음> 아 진짜 마인드가 썩어 빠져가지고 썩어 <웃음> 빠좀더 <써 봐, 순아. 웃음> 자극적인 거 없나요 여러분? <웃음> 너 못생겼어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서울 가서 봐요 <웃음> 만약에 태명을 지으면 좀 약간 발음이 센거 있잖아 새싹이 막 이런 게. 쌍디그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웃음> 어. 쌍놈이 이런 거아 미쳤잖아 진짜 <웃음> <웃음> 해보자 하나 띡띡이 띡내기될 <웃음> 사람 띡그 여보가 하는 거 있잖아 뭔데?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야 이렇게 <웃음> 전라도 사람인 줄알네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야병원에서 <웃음> 3명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해야 돼? 3명이 뭐예요?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입니다 <웃음> 그럼 근데 거기서 아, 줄여서 그럼 슝으로 해드릴게요 아니요? 슝 날아서 내 뱃속으로 들어왔어 <웃음> 입니다 슝 날았잖니 이걸로 하자 그럼 명이 뭐예요? 슝 날았잖니 <웃음> 네? 입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카페에 왔거든요 은혜가 이제 병원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은혜야 너 턱이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어 찢어졌어 마스크 찢어졌네 거꾸로 써봐 야 벗어, <웃음> 벗어. <웃음> 모, 좀 모자란 줄립 같아 무서워? 어. 같이 있어 주고 싶은데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개꿀 <웃음> 다 빼는 거야? 싹 다? 아. 야한 2만 개? 아니에 아유 위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자, 여러분 은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웃음> 자 여러분 은혜 가고 지금 구제샵 들어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아쿠저기다 보니까 단가가 역시 비싸긴 하네 홀리 시타와이야알 I l like i 오 이거 예쁜데 오이오오야 오이, 오이, 가격 예쁜데 저 여러분 골랐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잘할 것 같은데 내 바지에 비하면 통이 지금 아 모르겠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밖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적 할게요 아, 어, 여보세요 어 지금 이거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살뺄 생각이 없어가지고 어 알겠어 어 그만 나갈게 음 끊어 이렇게 미친놈을안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면 바지통이 조금만 더 컸으면 했을 텐데 지금 바지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전화 받는 척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꿀팁 하나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 꿀팁 하나 드렸다 계좌 보낼게요 은혜야 근데 여기 백화점이잖아 여기 다 있어 요새 백화점인데? 나침반 사야 되고 아니 무슨 조선시대야? 아니 핸드폰이 꺼졌을 때 어디 방향인지 어떻게 알아 일리 있지 일리 있네? 이로 있네요 예예예 사라 여기야? 너리치놈이야 내가 에이리엔드 모르줄아냐너옷 <웃음> 살라 그러지? 아니야, 우선 가봐. 가봐 아, 사라, 사라, 사! 이거? <웃음> 아가리 새게 여물어라. 물어라. 이거, 이거. 물어라. 그립토, 계속... 아니야, 그 떨어뜨리면 아마존 강에다. 그럼 어떻게 려라그래안 되지. 오, 야, 뭐 어디? 박사 같아. 오 <웃음> 이거 이거. 아니 왜? 아니 아마존 가면 부족들이랑 맞춰야지 개소리 좀 하지 마아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부족이랑 맞춰서 뭐할 건데 그날 언어 못하면 오히려 죽는 거야 너왜 우리 부족 농락하냐고 농락이 아니지 어? 너 멋을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하지 그래? 아니면 만나면 선물해 주는 거야 드는 시간? 원더 멜론이겠지 <웃음> 저그데 아마존 근데 왜 원피스를 아니 그냥 뭐 나시 하나 사야 되는데 그게 뭔 나시야? 반치 아니야? 야너 광배 안돼 아 쏘리 쏘리 쏘리 은내야나 이런 거 하나 필요해 이 이거 아 아니 근데 이게 조그만 게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거야. 없어 조그만 게 없다니까? 너정찰차려너 너 지금 손이 진거 봐봐 나도 하나 사게 해줘야지 이거 1 2 0 0 0원 뭐라고? 나도 이거 얼마 안 해? 이거 3,000원인가? 3,000원이네? 맞을래? 아, 근데 이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 딱 너... 크기가 적당해서 보조 배터리랑 막 넣을 이거? 수 있게 아 근데 사실 이게 내스타일한데 색깔 맞지? 약간 도둑 안당하게 좀 타이트하게 <웃음> <웃음> 이렇게 아마... 아마존가 부족들한테 안뺏기로왔 no. 아니 부족들은 왜 자꾸 니걸왜 네 뺐는데 <웃음> <웃음> 아, 미친놈이세요? <웃음> 아니 오빠 좀 늘려 진짜 <웃음> <웃음> 저랑 근데 저랑 은혜랑도 포엑스에 굉장히 아주 깊은 연이 있습니다 포엑스가 아니었으면 우리 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둘이 처음으로 만났던 데가 티니윈이라는 곳에서 저랑 은혜랑 처음 만났어요 어 은혜야 저기였는데 맞지? 어 여기 맨날 밖에 이 장소 안 좋나봐 그러니까 여기 원래 티니인이었어요 여기서 은혜는 직원 저도 직원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네, 은혜는 도망갔죠 아 그때도 그 얘기해가지고 <웃음> 어 찾았다 찾았다 어 여기다 뭐어딘데요 여기 예뻐서 뭘 여기 야다 <하다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야, 여기. 일단 저기 가다 캠핑 은혜야 나 이거 너무 좋다 다시 이거? 어 입으면 부족분들이 못올거 아니야 나 무서워서 왜? 내몸 무섭잖아 벗고 있으면 무서워서 못올거 <웃음> 일단 살판 없다 나 영상 끌게 인사해줘 본파이 분들아안 <웃음> 저 <웃음> 여러분 오늘도 아마존 가기 이틀 전입니다 음 <웃음> 은혜가 계속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잘 타협해가지고요 타협 안 했어 타협 안 했어? 제가 아마존 간다고 장인 장모님께 얘기했을 때죽을려고 <웃음> 그래? 야 하고한테 뜯어먹혀 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우와 대단한걸? <웃음> 완전 성향이 달라 그리고 은혜도 성향이 똑같아요 저는 아마존 갔을 때 위험 뭐 이런 거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가는데 은혜는 비행기 탈 때보다 걱정이 걱정 마 은혜야 비행기 추락하면 내가 뛰어내릴게 나그 공수부대 그거 있어 스카이다이빙 막 하고 나안왔잖아 맞아 안 했어 나 그냥 망치 만했어 사무용 기계술이라고 의자 고치고 방탄 고치고 했어. 근데 왜 아무것도 못 고쳐 집에 있는 거저꿀 <웃음> 빨았습니다 재밌었어요 군대 여러분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키우는 애들 있죠 걔네들 싹다 싹 청소를 하고 갈 겁니다 은혜가 2주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웃음> 예를 들어 애들이 병들거나 하면 은혜가 물갈이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먼저 페페 페페야 아빠 갔다 올게 나 페페 물갈일때요 사이퍼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사이퍼? 사이퍼? 요요 아마존 가지 마 <웃음> 아우한테 물어뜯기지 <웃음> 요 싫어 아마존 가. 아마존 가서 아무것도 다 처먹을 거야 다 처먹어 다 처먹어 내가 색태계 교란종의 일참 테아우 <웃음> 어왜왜 왜. 왜 여러분 요거를 여기 안에 딱 넣어주고 펌프질을 좀 해줍니다 어 나오다 나오다 자 얘는 그냥 쉬 나오고 계속 여기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두번 정도 가득 찰때 버리고 두 번을 채워줄게요 한 30%에서 40% 환수 정도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환수를 막 70% 80% 해버리면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왜냐면 기존 살도 물이라고그을 벽음. 해야 되니까 그렇지 괜히 환수했다 니 알아서 다잘 하는데 맞지. 잘해 그럼 나 그냥 가도 돼? 아니 가지마 아 뭐야 <웃음> 아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키우시면 환수하실 때 티턱이 보이시죠 저거는 코드를 반드시 빼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거 거는물 밖에 있으면 펑 터져버려주고 페페 이런거 다 뒤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지마 어느정도 <웃음> 어느도 물이 치워졌으면 자 요거를 그냥 뚝 빼면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요 물은 자 아, 아, 이렇게 한번더 할게요 나당나당 가지마 아마 더 갈거야 <웃음> <웃음> 자 이제 어우 분발이가 물을 쏟고 뭐, 어제 변 싸가지고 얘다 닦아주고 피피 보이시죠 여러분 야피피보다 니랑 내 발이 더잘 보이네 하하하하 <웃음> 피피이가 똥을 샀어요 어제 자 저것도 오늘 다 치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환수를 해줬습니다 그거 넣어야지 자,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박테리아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넣음으로써 화학적 여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넣어줘야 돼요 자 요거 살짝만 뿌려줄게요 자, 여러분 아우는 얼마 전에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좀 더러워지면 은혜가 환수를 좀해줄거요 은혜가 아우랑 친해가지고 너 잡을 수 있지 아우 엉덩이 쪽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그나마 간단한 피피기 먼저 해줄게요 자 여러분 피피기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오래 안 치운 게 아니라 똥을 어제 한번 싸면 이렇게 써요 근데 똥 싸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2주 혹은 3주 자 그래서 피피기는 여기 따로 넣어둘게요 근데 얘가 요새 먹성이 좋아가지고 물수도 있거든요 아, 역시 착하고자 여러분 <웃음> 핑핑 귀엽지 들어가 있어 잠깐 닫아놓게자 페피 따로 빼놓고 자 여러분 이거 바닥재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아스테이지? 뭐라 그러지? 스펀지 아니 아니 미술 같은 거할때 쓰고 하는 그런 바닥재자 사부직? 아니 사부직 사부직 <웃음> 어쨌든 이거를 깔아주면 면사포 면사포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뭐 면사 결혼 하냐 <웃음> 아무튼 이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옛날에는 흙으로 했었는데 이 흙을 먹다보면 애가 임팩션이라고 장기에 흙이 어서 죽는 그런 게 걸린대요 그래서 <웃음> 요걸로 해주면은 습도 유지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걸 예쁘게 딱 깔아주면은 끝 개구리 많이 키우세요 여러분 별로 손갈게 없어요 3주에 한번 청소해주면 돼요 얘가 제일 손 많이 가 얘랑 너 잠깐 셀카 한번 돌려볼래? 예. <웃음> 켜져있어? 응헐안 켰다 <목소리> 아이씨! 아, 이씨간 어째 올래? 그거 저래어 진짜 그 표정으로 맨날 나터다보든뭘터다봐 그렇게? 팔벌한 거봤어 아니야, 그 표정은 뭐였냐면 물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확이하려는 이런 표정이었던 거. 안 켜지면은 괜찮아, 내가 다시 하면 되지나 이러잖아. 거짓말 치지마 피피가 일로 와. 자 이렇게 올려두면 끝. 어 뭐야, 씻 산다. 뭐야? 씻었어. 아이씨. 야야야, 똥 나오지 마. 제발, 제발 괜찮다. 똥 나오지 마. 자 신나서 뛴다. 소배 보고 신나지 때. 아분바야랑개 싸워야 되네 이제. 나 분발한테 물렸는데. 어, 맞아 제가 촬영한 이도 은혜가 상반이를 혼자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동물의 똥이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분바야 똥 같은데 현실을 자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 어. 나한테 갑자기 사정이 온 거야. 오빠 화장실에 분바야 똥 버렸었는데 저는 분바야 똥을 항상 변기나 이런 데 버리지 사진 찍어보냈는데 배수구에 분바야 똥이 있는 거였어. 아, 이거 탈출했다. 껍질이 <웃음> 안방에 있었어. 껍질이 헨젤가 분바야처럼 안방에 하나 벗어두고. 안방이. 침대 위에 껍질또 벗어두고 이러 식으로 했는 나는 안방인 줄 알았어. 근데 찾아도 없는 거야. 분바야 꼬리를 치기 때문에 은혜가 무서워서 못 잡거든요 근데 은혜가 넣었어요 자 어떻게 넣었는지 <웃음> 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으이씨, 일로와 엄마야 너 계단 내려올 수 있냐? 내려와 응. 어이 어, 바라다 이 새끼 야 내려와 아아 비켜 비켜 비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응? 아, 죄송합니다 은혜 피났어요 진짜 피났지 어. 근데 붐바야가 너를 물라려고한게아 미꾸라진 줄 알고 은혜를 물었던 거예요 음, 진짜 무서웠어 <웃음> 계단까지 열어줬는데 <웃음> 자이거 붐바야 바닥재 새로 샀고 근데 붐바야 어따놓게? 알걸지 아, 봐봐 너무 가벼워서 같이 들어줘? 어, 아니 얘소리 하지마 자 이렇게 편안하게 잠깐만 어문 열어줄래? 신발 신고 어 천천히 찍어 아 자, 지... <웃음> 아자 여러분 이제 분발 꺼내볼게요 이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손에 뭐 묻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은혜도 이 손으로 잘안 하고 장갑 끼고 은혜 만져요 <웃음> 자 일단 분발을 꺼내가지고 얘네가 온욕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담아둘 거고 분바야 괜찮아 오, 자. 오, 지금 어. 자고 있어서 야얘 뭐야 잠깐 <웃음> 그렇게 온욕하고 있어 어 얘가 물을 계속 엎어가지고 자요거를 다시 씻어주고 올게요 자 하나 둘 그럼 나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웃음>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사랑한다고 <웃음> 말해 사랑해더 <웃음> 크게 사랑해 저기 옆에 공사하신 아저씨들 다 들릴 만큼 바 <웃음> 바람해라고 들었는데 아마존 가서 바람해? 누구랑? 부른 일워더야 오우 깔끔 아 이렇게 잡고 해야겠다 좀 멋있게 찍어 줄래요 안 멋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멋있을걸? <웃음> 멋있어 아니 사랑해자 <웃음> 이제 여기다가 바닥재 깔면 끝이요 뒤에다 보서 깔아 봐서자 이렇게 깔아주고 쓰던 은신처 물 그릇 여기 딱 박아주면 끝 분바야 새 집이다 들어가라 그래 그래 엉금 엉금 기어가 기어가 <웃음> 귀엽지 자 여러분 주인의 집이 완공되면 이제 분바야 큰데로 옮겨줄게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옮겨줄 수가 없어가지고 자요 자물쇠를 꼭 잠가줘야 돼요 요 자물쇠 안 잠그잖아요 그럼 은혜 바로 피 나요 안 잠글게요 돌려봐서 끝아 가벼워 자 여기 에다 또... 맞마자 이제 그 위에 팽피기 딱 올려주고 부스 비젤 애기들 올려주고 자끝자 자, 이제 은혜 밥 먹자 자 여러분 지금 상마이 데리고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은혜는 저 물통을 넣고 있고 어차피 다시 물통 열어야 될 텐데 나 없을 때 환수 한번 해야 돼. <두> <두> 자 여러분 여기 상마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 왔는데 양양의 소풍이라고 강아지들을 거의 위한 곳이에요 강아지랑 온천도 할수 있어 오 반려견 드라이룸 이런 거다 있네 심지어 여기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편백찜 <두> 어. 여기 여러분 풀어놔도 되는 곳이에요 괜찮아요 <두> 왜 이렇게 어설프게 뛰냐 별로 안 뛰어보네 같은. 말려서 먹었어? 상마이 똥싸는 것도 볼게요 저희 브이로그에서 항상 상만이 똥싸는 모습 안 나온 장면이 없습니다 에에에에 김상만 똥산대요 똥산대요 상만! 안 <웃음> 쳐다보는 거봐 여기 상마 유모 쳐 들. 상마 들어가 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맛있겠죠 여러분 요거 지립니다 지려요 여러분 이거 다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 상마이꺼도 있어요 상마이꺼 뭐야? 이거 상만이 보으로 되는데 닭상마 안되고 상만이가 닭을 못 먹어요 닭 알러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야상마이 미친다 야고 내민 봐. 뜨거워? 뜨겁지? <웃음> 아유 지극정성이 빨리 달래 빨리 달래 아이 맛있어 아예 맛있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저희도 먹어볼게요 츄릅츄릅 음 맛있어? 음헐 나도 빨리 먹어야겠다 츄릅테릅 다 먹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순삭했어요 맛있었어? 응. 아, 아마 좀 갔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아씨자 <웃음> 여러분 이제 약 사라고 할게요 자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에게는. 야 장만이 맞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약고 한는데비 이렇게 떨어집니다 가자 은혜 어가가가가와 뭐야 이거 하이레노 하나 두개 살래?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각종 약 샀고 좀 이따가 쿠키 커플이라고 저번에 만난 제 오랜 지인 있잖아요 쿠키 커플이 속초에 놀러 와가지고 장깐 카페 가기로 했습니다 갔다가 낚시방까지 한번 들려볼게요 아왜 어, 이렇게 적게 만나 밤새 놀고 싶구나 슬퍼 마시고 어. <웃음> <웃음> 아 슬퍼 마시고 싶다 <웃음> 아, 갑자기 여기 왜 찍어? 자, 여러분, 지금 키 커플 만나러 가기 전에 택배가 급하게 온다 그래가지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무슨 택배냐면요. 자, 이겁니다, 이거. 아마존에 모기가 진짜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모기방지 옷을 샀습니다. 그거만 입는 거야? 어? 덥잖아. 팬티, 이거만 입으면 너무 그렇지 않아? 팬티 안 입고. <웃음> 오, 야, 누네야, 좋은데 이거? 그래도 물릴 것 같은데? 이거 안 물릴 것 같은데? 위에도 한번 입어볼게. 오. <웃음> 야, 이거, 은야뭐 촬영 되겠죠 아니, 좀 무섭겠다. 그렇게. 해. 오히려 무섭게? 어.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괴한들을 만났을 때 핸드폰을 하나 건네야 된대요. 아, 뭐야! 아, 어, 그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거는 어디를 여행하든 <웃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공기계 많으니까 그거 다 가져와. 아, 가져와, 가져와. <웃음> 가져와서 핸드폰 하나씩 주면은 봐준대. 안 봐주면? 안 봐주면 맞서 싸워지고, 그대는. 아, 틀려먹었어. <웃음> 너 복싱했잖아. 알죠 여러분. 이런 사람 그냥 만든다 제발 살고 제발! 어떻게야? 도라이처럼보일까 아니, 이러다 망뭘 봐? 걔는 가 어떻게 뭘 보는 를 알아? What you see? 아, 겸셰가 더 괜찮겠어? 그래? 지금 셰퍼트눈 바라. 벌써 김상망이네. 그리고 너무 컨셉 잡는데 지금. 저기요. 세요즌이 오 뭐야 다시 다시 다시 아연제 아연제 저기 이거 선물인가요? 와 <웃음> 뭐, 이게 뭐죠? <웃음> <웃음> 뭐예요 근데? 까만 돼요? 젓가락 어? 근데 일본에 성인용품이 되게 유명하지 않나? 오? 경식 후가 가끔 사왔거든요 그런게 생각했잖아 나는 <웃음> 사오라고 안 했어? 뒤지실래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오야 진짜네 예쁘다 예쁘다 아고마워 그리고 경식 씨 이제 성인용품 주시면 됩니다 네 <웃음> 네, 네, 네, 네, 네. 뭔지 알아요? 어? 아니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써있어 어? 이름... 어 뭐야? 나 이거만 읽었어 어딜 참아 진짜 구양 구양가족 가은그림르루스 보루스 추실분 구함 부류수? 테네시스 자유시장 이번 출구 <웃음> 아 진짜 고맙다 이거 진짜 <웃음> 의미 있는 거잖아 경시야 내일모레 내가 아마존을 가는데 진짜 아마존? 어 진짜 아마존 가요 진짜 아마존을 가는데 혹시 곰팡이 분들한테 해줄 말이 없는지 오오! 먼아니요 주 짱구 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그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해줄 말씀이 응. 있는지 그러면 기념으로 피즈하나있는데요 <웃음> 역발상을 해버리네 넣을 때는 네. 딱딱하고 뺄 때는 부드러운 빼. 것은 뭡니까? <웃음> 댓글 써주세요 어. 아 <웃음> 댓글 써주세요 나도 여기서 맞추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러면 제 채널 망하는거 아니에요 댓글 경시씨씨 <웃음> <웃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이렇게 맨날 할말없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그 인천공항에서 15일 만에 형을 다 봤는데 살이 좀 빠져있어요 저기 미안한데 은는 절대 인천공항까지 올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래? 어, 야. <웃음> 무조건 양양으로 내가 와야 돼 혼자서 잘했네 아. <웃음> 자, 여러분 쿠키커플 구독좋아요 좀아 요새 릴스로 아주 밀고 있더라고요 인스타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요 퀴즈?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쿠키커플 보내고 낚시방으로 가가지고 아마존에서 쓸 미끼를 조금 살게요 낚시방으로 갈게요 라풍마다 자 이게 속초 생활 낚시라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네 안녕하세요 잘, 잘,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자, 멋, 감사합니다 멋진 영상 많이 나. 아, <웃음> 감사합니다 저하세요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노우랑 메탈 이렇게 샀고 집으로 가서 밥 처먹으러 갈게요 여보 근데 우리 저녁 뭐 먹어? 여기 앞에 봐 뭔데? 아도피자 근데 은혜야 너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알지 우리 브이로그 네 번째 찍었는데 피자. 네번다 피자가 안 나온 적이 없어 알아? 아니야 피자 안 먹었어 그때는 편지됐고 피자 먹었어요 여러분 안 먹었어 뭐. <웃음> 알았어요 여러분 피자 저거 사서 집으로 갈게요 피자 피자 <웃음> 담배 피자 그래? <웃음> <웃음> 뭘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병원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7년 동안 개처럼 당신밑에서일어 날. 아이 이병원님 성대모사하고 있어 이병원놈이병원놈 이병원 어? 이병원. 어? 죄송합니다 제 와이프가 예의가 없어가지고 아니이병원놈님 <웃음> <웃음> 넘사병 <웃음> 아하 그런 말이야 예아 아, 지겨워. 아, 지겨워 아 지겨워 처음에. 배 음? 지겨워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피자 먹고 바로 짐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존 가기 하루 전날입니다. 사실 어제 밤에 피자를 먹고 짐을 싸려 했는데 너무 부대껴가지고 맨날 피자를 처먹으니까 부대껴요. 은혜 느낌만 소화가 잘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짐을 싸서 은혜랑 이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직 화장실에 있어서 몰라 자, 그럼 뭐저 아마존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사용기 때문에. 자, 요런 장화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들어가.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상비약 네. 들어가. 자, 그리고 낚싯대 케이스도 샀거든요. 들어가. 자, 그리고 발에 물집 잡힐 수 있으니까. 아, 야, 뭐야, 리바, 이오 뭐야. 오, 씨, 깜짝이야. 내치지 떨어진 줄 알았네. 자, 그리고 가오 부려야 되니까. 계란지. 이런 거딱 하나 껴줘. 가져야 현지인이 날좀 이상하게 쳐다본다 뭔가 나한테 호구를 칠것 같으면 은쓱 열고. What's the b e t t e r What do y fuck see? 에이! 하면. 끝 바로 뒤져요 여러분 무조건 비세요 팬티 팬티 파란색 팬티 땡땡이 팬티 빨강색 팬티 주머니 팬티 야 팬티 그거 얘기하면서 하지마 내 팬티도 팬티 도가져요 너가 팬티 왜 가져와 내가 마지막 갯까지 끝 뭐야? 네. 아니 네 팬티 뭐야응 산만이야 <웃음> 팔 도시 쟁기고 뭐야? 이거 잡아봐. 아 이거 두꺼운 사건요. 얼굴 타고. 그네야. <웃음> <웃음> 이거 도둑 아니야? 바로 총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야. 무섭게 하고 다녀. 어나좀 잘생겨 보인다 이거 내요 머리랑. 아이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되네 맞지? 어어 <웃음> 어, 그렇게. 이거 힌두교 아니야? <웃음> 가지마. <웃음> 가지마. 악마나 아빠 갔다 올게. 뽀뽀. 이주 동안 잘 있어?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수가 있어 너 근데 이 꼴이 올라갔다 이래야너 이런 남자였어? 너 방금 진짜 이 꼴이 크게 올라갔네 나 갈게 잘 있어 잘 가고 조심해 응.